What's up, dreamers? Wow, it's been such a long time. There's a lot, a lot of things that we have to make up. First of all, let's give you an update. What up, dreamers? <laughs> It's been a long time. i <laughs> 아, 제가 일단은 한국 o 로 이제 t i 요 어느 순간부터 I 가 영어를 t e 시작 o 서갑자 a k 발 n g l i s h at some point. I can't speak English at all. a t a n g i h at l l o w I say i n Happy New Year's. I'm going to 면서아 o 교다 h 면서 이제 브 a i n I'm going to t o a I'm i n g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고 무엇을 공부하는지 한번 나눠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려고 공부와 같이 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아 이렇게 공부량이 공부량이 많을 줄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1학기는 중간중간에 제가 영상 편집도 할수 있고 또 지금보다 조금은 덜빡세던것 같았는데 지금 이 2학기는 아우 굉장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엔 제가 이 뉴저지에서 제가 매일 통학을 합니다 커넬리컷에 있는 학교, 제가 지금 가는 학교가 여기서 대략 기본적으로 한 1시간 20분 30분 걸리는 거리인데 매일 월, 화, 수, 목, 금 아침 8시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 일찍 준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잠자는 시간도 확실하게 줄었고 더 공부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또양도 많다 보니까 1학기에 보다 이 유튜브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은 내가 어떻게 유튜브 할수 있냐 이게 벌써 3월달이에요 벌써 3월달 3월달에 뭐가 있죠? 아 스프데이 봄방학이 있는 거야 봄방학이 지금 2학기를 다니면서 뭐만 하면 시험이야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보면 은 그 다음주에 시험이 있고 아 시험이 끝났네 하면은 또 다음주에 시험이 있고 이번주는 제가 그 p r a c t i c a 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배우는 카로팩틱에 대해서 실기시험을 어, 보는 것과 c a d a 이라는 방에 가서 시체해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시험 보는 이 한주를 지금 보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 내일은 이제 첫번째 수업이 캔슬되고 해서 제가 학교를 안가게 됐는데 이 다음주가 Spring Break! Let's get it! 근데 근데 또 웃긴 건 스프링 브레이크 다음 주가 중간고사예요. 무슨 말이냐? 스프링 브레이크 스프링 브레이크 아닌 거죠? 스프링 브레이크는 스프링 브레이크 아니라 스프링 스터디 타임. 어찌됐든 제가 잠깐 짧게 아주 이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이 저한테 있었고 제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드디어 업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 이름이 벌써 또 바뀌었잖아요 또 지금 이름이 비보드뭐 짜니보이 이런거 등등해서 이제 어, 드리머 준섭으로 바뀌었는데 드리머 준섭으로 제가 이제 갈거예요 근데 웃긴게 또 제가 이번 학교를 가니까 학교에 이런게 있더라고요 오케이. 아니 이름 바꿨는데 또 이게 사실 또 비볼드야 또 우리 학교가 어떻게 하는거야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사이에 아 이것도 제가 이 영상도 올리고 싶다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진짜 올릴 올리... 틈이 없었어요. 무엇이냐? 최근까지 유행했던 지코의 아무거나 no. 아무 노래 아니? 아는 노래 이것도 진짜 열심히 찍어서 제가 하... 준비했는데 결국 올릴 타이밍을 놓쳤어요. 제가 뉴욕도 많이 갔었거든요. <목소리> 시액시액도 먹고 재밌게 잘 놀고 했는데 그걸 찍은 다음에 또 올릴 그게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것 저것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 돼요. 결국 어디가나 공부해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안 하면은 이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씩 찍었던 그 영상들을 한번 제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매일 아침에 이제 6시 반쯤에 출발을 해야 돼요 학교로 7시 45분까지 학교에 도착합니다 학교생활은 뭐 다들 알다시피 이런거죠 Now, Leo, what are we doing? Looking at uh, the c r a n Oh no! Oh, look at oh this. no! Oh yes! Oh. oh yes! John, did you see that? Oh yeah. Yeah, went in. Yeah, man. <laughs> <laughs> now I have to explain. t well, what are we doing? What, what we're doing right now? So we have a, we have a midterm coming uh, in two weeks, right? Yeah, two weeks. Are you ready for that? <laughs> <몰� fascinating> <쏘> <몰� qui> 너 m 목소 t 바뀌어 d y for t h 저 t 저 <몰로만> 아, 아, yeah, I'm not r <몰로만> 아, <몰로만> 목소리 oh, yes. oh, yes. a d 아까형나 형만 m 나 o t e 가 t 이나아카 r e 뜨니까 지금 t h 해 n a d y 깔아줘. 목소리 o h y e s o h y e s r e n n a s y o n n a e e o r a e t e e 어쨌든 저는 지금 이렇게 지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공부도 그때그때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영상을 한번 아주 짧게라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o guys,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It's been a challenge for me um, every day since um, January that I've been driving every day in the morning for an hour and a half to my school. Uh, it was tough, but right now I'm getting used to it, and as I get used to this. um routine. I may be able to upload more videos and keep you guys updated. So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Press the like and subscribe if you're new to my channel. And I'll see you next time. Peace.